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 시간은 항공주가 지금 비상 중입니다. 그래서 어, 항공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항공주들이 어, 계속 이제 추락했던 이유가 유가 상승, 금리 인상의 피해도 있지만 또 코로나의 대표적인 피해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하나일령 관련해서. 또안 좋았고 또 한일 관계 악화 등등 아주 악재들이 산재하면서 항공주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중국의 한안령을 해제를 했고 또 일본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연말을 앞두고 행객 연말 여행객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항공주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뉴스에 잠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달간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또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제주항공이 바닥에서 계속 반등하면서 항공주 중에 가장 좋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주항공 중국 노선 확대, 그래서 징편하겠다. 최대한 싸게 가야 제마 그래서 일 저가 항공편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이제 또이 패키지로 김포 제주 노선 특가로 편도 특가로 또 판매하고 있다는 이런 항공권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한번 항공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상의 특. 한을 주를 보면, 먼저 한진칼 우, 대한항공, 우, 이런 우선주들, 시가총액이 이제 190억, 350억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먼체 가볍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항공, 가장 좋습니다. 항공주 중에.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제주항공. 현재 시총이 이제 1조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1조가 안 됐던 가격에서 이제 1조 때까지 올라왔고, 이 항공주들 대부분 실적이 지금 찍히지 않는 종목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 적자인 기업이고, 하지만, 대한항공, TA, 한진칼, 한국항공우주나 아시아나 IDT, 이런 종목은 실적이 실제 찍히는 종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 2, 3분기 3,800원을 벌면서 이제 퍼 7배 수준이고, 현재 이제 10조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9조 5천억의 어, 항공주 중에 가장 대장주죠. 시가총이 액 가장 높습니다, 여기. 어, 그리고, 이 AK, 이, 이, 이, 이 종목은 이제 2200억대 홀딩스, 이 지주사죠. 그리고, 어, 얘는 2228원을 어, 적자 상태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PBR로 0.4배 수준, 한국공항 0.4배 수준, T-Way 홀딩스 0.4배 수준. 그래서, 어, 요런 종목이 이제, 어, PBR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4배대 있고, 어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나 아시아나이티, 하이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어 우리 항공주의 대장주, 뭐 꾹꾹치 지금. 어 2만 원대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3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 대한항공의 모습이죠. 지금 보면 어 21일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오늘도 어 지수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해 준 그런 저력을 보여줬던 대한항공 아, 제주항공이죠 지금 보면 9,000원 밑으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지금 계속 반등하면서 거의 30% 가까이 이제 상승한 상태까지 올라왔고 지금 121선도 오늘 돌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입형선이 200일선인 15,000원 라인 때까지도 아직 한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AK홀딩스 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8만주 아, 지금 대부분 항공주가 11월달 이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시면 4만 주, 뭐 5만 주, 2만 주, 아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 어, 남들이 안 보고 있는 항공주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20일선도 지금 터치하기 직전의 모습이 모습을 보이는 이제 AKG, G네어. 아시아나 항공 지금 23,000원에서 1 0원 선까지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정확히 이제 모든 항공주들이 대부분 다 11월 초 이때부터 계속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을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 다시 한 달간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아시아나 아, 에어부산 지금 6,500원에서 1,900원 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아, 다른 항공주에 비해서는 아직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에어부산 어, 티웨이 항공 어, 마찬가지죠 어, 거의 모든 항공주들이 11월달부터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가량을 계속 상승했던 티웨이 아, 티웨이의 지주사인 홀딩스입니다 지금 천원대에서 4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고 현재는 이제 21선에서 어, 지지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티웨이 한진 칼, 아시아나 IDT, 한번큰폭에한번그 반등을 한번 크게 주, 준 이후에 어, 지금 조정 중인 모습이죠. 아, 하이즈 항공, 어, 항공기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7,5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하락해 있었던 상태고, 지금 그 보시면 이 12월 1일날 한번 상하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무너져 내렸고, 그 뒤로 이제 조정받고 있는 하이즈 항공.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어, 우리 항공주의 대장주, 뭐 꿋꿋이 지금 어, 2만 원대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3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 대한항공의 모습이죠. 지금 보면 어, 21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오늘도 어, 지수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해준 그런 저력을 보여줬던 대한항공. 아, 제주항공이죠. 지금 보면 9,000원 밑으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지금 계속 반등하면서 거의 30% 가까이 이제 상승한 상태까지 올라왔고 지금 1 2 0일선도 오늘 돌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입형선이 200일선인 15,000원 라인 때까지도 아직 한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아, 오늘은 이렇게 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항공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11월 초부터 계속 반등하면서 지금 한달 가량을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한달또 연말을 앞두고 또여행계 수요가 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어, 자복 궁금한 종목이 이 항공주고 어,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항공주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